인천광역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인천가족공원 전시설이 임시 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일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방지 대책 분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더불어 사는 부평 2월 둘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응 조치로 올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인천가족공원 전시설이 임시 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약 15만 명의 고인이 안치된 인천가족공원은 명절 연휴에 약 35만 명의 성묘객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장사 시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려들지 않는 가운데 설 연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가족단위 성묘객이 집중 방문할 경우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대비해 시와 공단은 설 연휴 기간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제공되며 유가족들이 신청하면 봉안함 사진도 제공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왕래가 어려운 가족, 친지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유가족 덕담 콘텐츠와 포토갤러리도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와 공단은 성묘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주변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인천가족공원 폐쇄조치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은 봄철에는 산불이 발생하기 취약한 시기입니다. 이에 부평군은 지난 1일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마련했습니다.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철 기간 동안 대책본부를 운영해 총력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공원녹직과 전직원이 비상전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더불어 산불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소방서와 군부대 등 유기적 협조를 통해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봄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는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현장 산불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봉산 정상에 산불 감시 CCTV를 설치해 부평구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산불 감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부평구 도시관리국장은 봄철 산불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청천일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일 동행정복지센터에 설 이웃사랑 나눔 성금으로 온라인 상품권 87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명절만큼은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부평 4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9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 부평지구협의회로부터 마스크 2040장을 기탁받았습니다. 이날 전달받은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노인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평구 십정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십정 3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사랑의 쌀 1,000kg을 기탁받았습니다. 이날 기탁받은 쌀은 조합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뜻과 마음이 함께 전달됐습니다.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주민자치회가 부평구 전동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 퀴즈를 풀고 상품도 받을 수 있는 SNS 퀴즈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주민자치회 홍보 영상을 시청 후 퀴즈 5개를 풀고 정답을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공간부평 블로그 이벤트 게시물에 비공개 댓글로 정답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부평구 월간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에 접속해 검색창에 부평사람들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평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다채로운 구정소식과 이벤트 등을 매월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날도 역시 가족 친인척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부평구도 설을 맞아 방문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장을 제외한 인천가족공원 전시설이 임시 폐쇄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족과 부모님이 먼저 생각나는 명절에 마음만큼은 고향으로 먼저 달려가셨겠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문자와 전화로 새해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부평구민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